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이별 후에 상대를 잡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올라와서 재회를 하고 싶다면 골든타임을 잘 살려야 한다고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골든타임에는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골든타임이라는 말은요 어떤 사건 이후에 결과를 만들어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라서 골든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는 걸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에 긴박하면서 유래된 그런 말인 만큼 제외에 있어서도 그 기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잘 살리는 것은 분명 제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골든타임에 꼭 뭔가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오히려 더 망치는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시기를 놓치면 생사가 결정되는 것처럼 상대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의 간절함을 더 불안하게 자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골든타임에는 꼭 뭔가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고요 이별 후에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다 그리고 그 골든타임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이다 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는 있어요 평균적이든 확률적이든 어쨌든 수치상으로 뭔가를 뽑았다면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요 근데 이 골든타임을 육체에 적용하는 것과 연인 사이에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요 수많은 임상실험과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주 정확히 생사가 갈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연애에 있어서는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보는 게더 맞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한달 안에 일주일 안에 이 기간 안에 뭔가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의 연인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접근부터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요? 실제로 제외의 골든타임에 있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요 그건 단순히 자기가 연구한 것에 대한 사례발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평균적인 수치를 낸 거기 때문에 그 평균적인 수치 역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시적인 부분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마치 법칙인양 생각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인체를 다룰 때도 요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과거의 병력에 따라서 유전적 성향에 따라서도 그 처방과 진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연애에서도 요 각각의 연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오히려 인체보다도 더 복잡 미묘하고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는 감정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엉켜 있는 건데 그걸 단순히 골든타임의 룰로 적용한다는 것은 도박이라고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 골든타임이라는 건요 서로의 감정이 아주 예민하고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상대에 대한 그리움이든 원망이든 아주 조그마한 액션에도 상대방에게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 정도로 감정이 아주 격한 그런 시간대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골든타임은 분명 잘 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골든타임에 꼭 뭔가를 해야만 하냐 라는 생각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골든타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을 때 여자가 차인 뒤 재회를 원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1순위로 꼽고 싶고요. 남자가 차인 뒤에 재회를 원한다면요. 여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라는 것을 골든타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는 일단 기다리는 게 맞는 걸 거고요 남자의 경우는 빨리 다가서 보는 게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골든타임에는요 해야 될 것들이 많다기보다는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말아야 될 행동들의 첫 번째는요 카톡이든 전화든 상대방에게 차단하는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SNS에 푸사를 내리거나 파를 하는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배경음악을 바꾼다든지 상태 메시지를 바꾸는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골든타임에 이런 행동을 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자극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나에게 오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귄지도 얼마 안 됐고요 상대방과 밀당을 하는 중이라면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고 나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끌리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면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나와 내 상대방의 사랑이 애절했고요 깊은 사랑의 관계였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거라면요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자극을 줄수 있다고 라 생각하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오히려 더 헷갈리기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경험을 해 보셨잖아요 상대방이 자꾸 뭔가를 바꾸는 행동을 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마음은 자꾸 더 심란해지고요 오히려 상대방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나 혼자 의미를 부여하게 되기도 하고요 나 혼자 또 오해를 하면서 급하게 다가서거나 급하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에게 뭔가 표현을 했다가 마이너스 점수를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상대방도 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요 안 좋은 쪽으로 자기 생각이 몰릴 수도 있어요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분명 그런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 행동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별 반응이 없으면요 내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 후회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본내 상대방은요 갑자기 노선을 바꾼 내 모습 때문에 역시 같이 헷갈려질 수 있겠죠 그러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던 마음들이 자꾸 복잡해지고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상대방과 헤어졌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영영 잊고 이제 다시는 안볼 생각이 확실한 게 아니라면요. 또는 그 사람을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요. 그 골든타임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더 중요할 수 있단 말이죠. 골든타임에 상대에게 뭔가 하는 대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스스로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상대가 상대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그렇게 나는 나대로 그는 그대로 서로 서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각자가 서로가 할 몫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면 상대방의 의사가 조금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때 서로가 대화할 의지가 생긴 상태가 되겠죠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는데요 이별 후에 힘든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골든타임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후회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오시더라고요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줄 모르는데 누군가의 지침을 받고 그렇게 해보고 나서 잘안 되니까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아 이런 후회만 가득 안고 위로를 받으려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떤 조언을 왜 그렇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안 됐다 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다 잘못된 게 아니고요 또 아직도 다 끝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그때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건 맞을 수 있죠 재회를 위해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해도요 재회는 그렇게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아요 이제 곧다 완성될 것 같지만 갑자기 마음이 돌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상대를 잡아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할 때까지는 해보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일 거고요 그게 어쩌면 정답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면요 한 방에 재회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험수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길게 보시고 그 골든타임을 잘 살리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그 골든타임이 모든 걸 완성한다고 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빠르게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내가 빠르게 그 사람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헌신했고 노력했던 시간이 참 길어요 그긴 시간 동안 나한테서 마음이 떠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나는 지금 단박에 잡고 싶다면 그 사람이 나의 마음씀씀이에 속상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이 소중하고 간절하다고 느끼신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역시 긴 시간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요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모자랐는지를 돌아보면서 돌아보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재회를 위한 골든타임에는요.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시고요. 일단은 실수를 안 하는 것,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 이별 전과 이별 후에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만 다 완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